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이를 기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나의 모든 생각과.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 원하네,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. 주는 사랑이십